레몬즙이 들어가있어, 어쨌든. 카드가 재밌는데 마지막이 너무 어려워. 옛날에 되게... 맘 하드 막 겨우 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최전 아니니? 어.. 음. 아직 근데, 그... 안 근데 왜 예전이라고 하는 거야?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응. 옛날은 맞잖아 뭔급이야아오 뭐, 이걸 틀리네 근데 모든 건다 트레이싱 해가지고 하는 건가? 그림 뭐든. 그런 거 같긴 한데 훨씬 더 좋다. <웃음> 아래로 네. 못 아래, 못하겠다. 음. 아래, 아래, 나, 안 익숙해서 에 안에, 안거 안에, 안에, 안에, 안에, 안에, 안에, 안에, 안 그런거 아니야? 그런거 했었나? 뭐야? 히히. 좋다 얘만 좋다 얘네. 아 이거 왜 틀려 이.. 이 멍청한 캔슬 <웃음> 이거 왜 틀려? <웃음> 왜틀리 수도 있지? 아니 근데 되게 이상한 곳에서 틀려가지고 왜언더테이 생각하지? 저 소리 들릴까? 왜지? 저 뾱뾱 소리는 소리 잠았어난안 해봐서 모르겠다. 유료 연나이게 락. 죄송합니다. 아이스바레도 쓰지. 야 이거 멀티로 하면 내가 죽겠는데? 내가 그냥 등프로 하는데, 아니 PC 하는데. 아. 응, 뭐 그. 그럼 10분에 끄도록 하자. 싸웠어요. 아, 네, 아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? 이지를 왜? 지을 수도 있지. 아, 왜안 틀리는 곳에서만 계속 틀리네? 어, 왜 이렇게 떨어 페패지는 어떻게 하겠지? <웃음>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? 야그 전에 한 2초 남기고 실패했는데 뭐.. 깰수 있지는 않을까? 한 45분까지는 깨야 되는데.. 왜? 그때 학원 간단 말이야 아 학원? 아니면 이따가 몰킹이가 온 다음에 깨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오나 어, 아직도 반절이야 이렇게 틀리셨대? 아 이거 나 너무 시끄러워서 안좋아해 죽을때마다 봐야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이티야 시끄럽다 야. 빨리 넘겨야지 야 살려줘 와 이게 이름 빠른거였어 아 잠깐만, 멈추는 건 너무한데요? 아니 화면이 멈추는 건 너무하잖아 <웃음> 귀엽다 네. 사우어하다멈추네우스 하도 이 얘도 어려웠었네 아니가 괜찮을까? 과연? 日は出을で解放されたのアンケートで動く先動く動く動く 죄송합니다. 야. 아. いただいでいる<音楽><音楽><音楽> 으아... 그냥... 다와 깼다! 깼다! 근데 이제였어 이건그러니까 말이다 야난왜 오른손으로 <웃음> 게임을 하는데 난왜 오른손으로 게임하는데 왜 왼손에서 땀이 나지? 약간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? 아우 촉촉해라 <웃음> 나도 출 축하 하고, 어, 괜 찬가구 했습니다